안녕하세요, 천새롤입니다 오늘은 1986년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에서 열린 미스터 올림피아 첫 번째 리뷰 시간입니다. 86년 미스터 올림피아 첫 번째 시간은 창가 선수 소개 및 역대 미스터 올림피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86년 미스터 올림피아는 미국의 산인방. 리하니, 리치 가스페리, 마이클 시찬데, 도밀 3인방이죠 주섭 밀고즈 요제프 그롤무스 그리고 떠오르는 독일의 신성 피터 힌젤과의 대결이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85년 리하니에게 올리피아 타이틀을 이어준 알버트 베클스와 매치업도 흥미진진했습니다 쿼드젤라톰플라치 엄청난 프리포즈 퍼포먼스와 잘생긴 헨섬 빌더 베리 드메이가 출전해서 86년 올림피아업대를 더욱 빛나게 해주었습니다 참가선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크리스찬입니다. 84년 n p c 내셔널 헤비급 1위 전체 오버롤을 하면서 프로카드를 획득했고 85년 미스터 올림피아 5위를 기록했습니다. 리치 가스페리 1984년 n p c 내셔널 라이트 헤비급 1위 84년 미스터 유니버스 라이트 헤비급 1위를 하면서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85년에는 나이트 오브 챔피언 2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3위를 했습니다. 미국의 론 러브, 85년 IPV 미스터 유니버스 헤비급 3위를 했고 그의 MPC 내셔널 헤비급 1위를 하면서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독일의 요제프 그롤무스입니다. 85년 미스터 유니버스 라이트 헤비급 1위를 하면서 프로카드를 획득했고 86년 미스터 올림피아에 출전했습니다. 바비드 출신의 알버트 베클스입니다. 1971년 미스터 유니버스 책 1위 오버롤 하면서 프로카드를 획득했고 85시즌 나이트 오브 챔피언 1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리하니에 이어 2위를 했습니다. 독일의 주섭 율코지입니다 1979년 미스터 유니버스 헤비급 1위를 하면서 프로카드를 획득했고, 84년 미스터 올림피아에서는 3위를 했습니다. 피터 헨젤입니다. 1985년 IFBB 유로피언 챔피언십 헤비급 1위, 미스터 유니버스 헤비급 1위를 하면서 프로카드를 획득했습니다. 미국의 리한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3연패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입니다. 프랑스의 에드워드 카와, 80년 와바 월드 챔피언십 오버롤을 냈고, 85년 나바 유니버스 프로전 위너입니다. 쿼드젤라 텀플라치입니다. 81년 올림피아 3위를 냈고, 85년 올림피아 7위입니다. 네덜란드의 베리드메이, 85년 월드게임의 급 1위, 오버로르라면서 프로카드를 뜨겠습니다 지금까지 1986년 미스터올림피아 출전선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